안녕하십니까. 인베스트 크립트 아카데미 콩콩입니다. 오늘도 여러분들과 함께 영상으로 아주 쉽고 간단하게 비트코인 분석을 진행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어, 어제 말씀드렸던 것처럼 어, 후행스팬이 일본 구름대에 진입한 다음에 추가적인 상승을 노리기 위해선 여기 구름대 하단에 지지를 확인하는 것이 상당히 중요하다. 그래서 이렇게 어, 전환선의 저항을 받고 구름대 하단의 지지를 받는 것이 상당히 중요하다. 이렇게 말씀을 드렸었는데, 어, 아, 니라 다를까. 다시금 구름대를 이탈한 뒤에 구름대의 저항을 다시 확인하는, 어, 그러한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어, 차라리 이러한 모습이, 이러한 모습이, 어, 낫다. 저는 이렇게 말씀을 드렸었는데, 그 이유가, 11일은 일목 기본 수치에 해당하는 주요 변곡일입니다. 그래서, 변곡일에는 추세 전환의 상, 가능성이 상당히 높기 때문에 상당히 높기 때문에 어, 어제와 같은 그러한 애매한 힘없는 상승을 받다가 여기 전환 그 변곡일에서 추세 전환의 어, 영향을 받고 다시금 어, 전환이 되어서 더큰 하락을 맞이하는 가능 그 경우가 상당히 많죠. 그래서 어, 지금과 같이 조금 바닥권을 다시금 확인하는 모습을 보이다가 보이다가 병곡길에서 완만하게 추세전환을 맞아서 어, 상승에 파동을 그려나가는 그러한 움직임이 어, 조금 더 쉽다 수월하다 어,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가 있는 겁니다 어, 이러한 움직임은 여기 일봉 그리고 후행스펜일본 구름대와 후행스펜의 모습에서도 찾을 수가 있는데요 어, 6월 1일 변고길이 여기 구름대에서는 이 부분에 해당되겠죠 그래서 여기를 기점으로 저항선이 구름대 저항이 점차 올라가는 것을 볼수 있기 때문에 굳이 여기에서 저항을 확인한 뒤에 다시 망치를 맞아서 내려가는 것보단 내려가는 것보단 여기에서 저항을 천천히 확인하면서 이렇게 스물스물 고점을 올라오면서 고점을 올리면서 저점을 같이 올려가는 이러한 움직임을 보이는 게 훨씬 낫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가 있는 겁니다 그래서 현재 음봉은 현재 음봉은 우려할 만한 수준은 아니고 오히려 어, 기회를 변곡일에 추세 전환 기회를 조금 더 활용하기 위해서 삼보 어, 전진을 위해 일부 후퇴하는 그러한 움직임이라고 해석을 할 수가 있습니다. 클릭이 안 돼. 이게 트뷰가 그리기 둘이 조금 이 자유형 그리기 이게 조금 약한 것 같아요. 일봉 차트는 이렇게, 괴선상의 흐름은 이렇게 간단하게 살펴보았고 MFI 지표를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MFI 지표는 RSI와 같이 상대 강도지수와 거기에다가 거래량, 거래량 어, 어떠한 가중치를 부여하는 머니플로우라는 그런 지표인데요. 현재 MFI 지표의 전고였던 30선을 약간 어, 웃도는 그러한 어, 수치까지 올라온 모습을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매수세가 점차 붙었다고 볼수 있고, 그리고 매도세가 점차 줄었다 이렇게 해석할 수도 있는 거죠. 어쨌든 여기 매수의 체결 강도는 상당히 강해지고 있다. 어, 2.9점을 돌파했기 때문에 조금씩은 강해지고 있다 이렇게 해석을 할 수가 있습니다. 어, MACD 선을 살펴보자면 MACD 선은 여기 빨간색 선인데 여기 이 MACD 선 같은 경우는 26일 이동평균선과 12일 이동평균선과의 어, 괴리도를 이렇게 선으로 나타낸 것입니다. 그래서 MACD선이 여기 0선을 하여해 뒤에 밑으로 왔다. 이것은 어, 26일 평균선 아래에 12일선이 점차 어, 역배열 상황으로 가고 있는 것이고 그 괴리가 점점 커지고 있다. 이렇게 해석을 하는 것이고 MACD선이 바닥을 찍고 점차 올라오고 있다. 그러면 이동평균선들 간에 어, 컨버전스가 발생이 되면서 곧 다이버전스가 생기겠구나 이러한 것을 어, 이 MACD 선을 통해서 파악을 할 수가 있는 거죠. 그래서 여기 시그널선이라고 하는 것은 MACD 선의 9일 동안의 이동평균값을 선으로 나타낸 값입니다. 그래서 1차적으로는 이 MACD 선과 시그널선의 어, 크로스를 통해서 어, 그 다, 다이버전스를 통해서 어, 시세 변화를 추측을 해볼 수가 있는 것이고 그리고 여기 이 그래프 히스토그램이라고 하는데 히스토그램은 이 시그널선과 MACD선 사이의 괴리를 이렇게 시각적으로 나타, 나타낸 것입니다. 그래서 어, MACD선과 시그널선의 괴리가 점차 감소하고 있다. 이렇게 볼 수도 있는 것이죠. 그래서 여기 변고이를 맞아서 MACD선과 시그널선이 어, 서로 크로스를 나타낼 확률이 상당히 높다. 이렇게 예측을 해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렇죠. MAC선을 이렇게 기계적으로 어 그냥 크로스, 그리고 영선을 넘을 때뭐 매매 포인트를 잡는다 이렇게 기계적으로 해석하지 마시고 이 선들이 어떻게 만들어졌는지 그리고 이러한 움직임들이 어떤 의미를 갖는지 여러분들이 다 파악을 하고 활용을 해야지 어그 효과를 극대화시킬 수가 있습니다. 어좀 설명이 길어졌네요. 어 단기봉 차트 보고 분석을 바로 진행해보도록 하겠습니다. 12시간봉 같은 경우는 현재 어, 저점을 좀어 높여가면서 저점을 점점 높여가면서 개선의 어, 지지를 회복하는 그러한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아직까지는 안심을 할 수가 없는 게 12시간봉에서 이 기준선의 저항을 두 번이나 확인을 했기 때문에 이후에도 어, 추가 상승을 하더라도 여기 7.8k 선에 형성되어 이 있는 기준선의 저항을 어, 다시금 확인할 수가 있다. 그래서 어, 섣불리 기준선에 다가가지 말고 아까도 1번에서 말씀드렸던 것처럼 어만하게 바닥을 확인한 뒤에 여기 기준선이 점차 낮아지겠죠 현재 저점이 점점 낮아지고 있고 고 점도 낮아지고 있기 때문에 <웃음> 기준선이 낮아지기는 부근을 틈타서 어, 구름대 서서히 접근하는 그러한 모습이 어, 좀더 <웃음> 어, 수월한 움직임을 예상해 볼수 있다 이렇게 어, 예측을 해볼 수가 있습니다 4시간봉 차트인데 어제 4시간봉 차트의 구름대 저항이 상당히 강할 것으로 어, 예상을 해보았습니다 이 두께가 점점 두꺼워지고 있기 때문에 구름대 저항이 어, 추가적인 여기 상승을 하더라도 구름대 저항을 맞고 1차적인 어, 조정을 맞이할 수 있다. 이렇게 말씀을 드렸었는데 어, 구름대에 닿기도 전에 여기 후행스팬이 시세와 전환선에 저항을 받고 어, 바로 조정을 맞이한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어, 여기에서 어, 저점들 간의 선을 그어서 추세를 만들어 보았는데 구름대 저항을 현재 이렇게 하락 추세로 볼수 있고 저점 간의 상승 추세가 만들어지고 있기 때문에 여기까지 수렴을 하게 되면서 어, 향후 방향이 정해질 것으로 보입니다. 현재까지는 어, 구름대 저항이 더 강하기 때문에 이렇게 밑으로 하향 이탈을 해서 어, 일본에서처럼 완만한 이러한 바닥을 확인한 뒤에 완만하게상승하라는 그런 움직임이 되지 않을까 예측을 해봅니다. 음, 구름대도 이렇게 크로스를 하는 모습이 예상이 되기 때문에 그런 모습이 좀더 수월해 보입니다. 물론 뜬금없이 양봉을 만들어서 구름대를 돌파를 할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어, 저항이 워낙 많기 때문에 그러한 어, 바로 돌파를 하게 되는 무모한 시도는 별로 하지 않는 것이 좋겠죠. <웃음> 어, 자꾸 목이 메입니다 네. 어, 30분봉 같은 경우는 30분봉에서는 현재 구름대의 지지를 이탈한 모습입니다. 그래도 어, 바로 막바로 이렇게 아래 꼬리를 남기면서 이 상승 추세가 어 조금 영향을 에, 주고 있다 이렇게 해석을 쓰고 있는 거죠 어, 30분 봉에서는 이렇게 전고점 전고점 저항이 상당히 강한 이 박스권을 그려봤는데 30분 봉에서 어, 추가적인 상승을 하더라도 여기 박스권의 저항이 상당히 강할 것으로 보인다 그렇게 되면은 아까도 봤던 것처럼 어, 4시간 봉 4시간 봉구름대 저항 부근과 맞닿는다 이렇게 볼 수가 있겠죠. 그래서 어, 서로 차트별로 저항과 지지선이 서로 맞물려 있는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이렇게 간단하게 어, 비트코인 분석을 해보았는데 그렇게 어려운 설명은 아니었죠. 그래서 어, 여러분들과 함께 이렇게 하나하나 살펴보면서 어, 주요 개선들과 지표들을 어떻게 사용하는지 설명을 해드렸는데 어, 궁금하신 분 어, 부분은 이렇게 댓글로 남겨주시면 제가 개인적으로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어, 오늘 포인트는 어, 저항점을 바로 돌파하는 것보단 우회해서 가는 것이 훨씬 수월하다. 이게 포인트였고, 여러분도 이 추세 그어보면서 어느 쪽으로 이탈할 것인지 확인하면 될것 같습니다. 이상 콩콩이었습니다.